안녕하세요. 윤돌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인트로 혹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중간에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해달라는 화면이 잠깐 뜨고 사라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일단은 다 만들어 놓은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뭐 일부러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좀 눈에 확 띄라고. 촌스럽긴 하는데 미리 경고했어요. 좀 촌스러워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구독을 누를 수 있다던데 뭐 이런식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뭐 중간에 멘트도 목소리가 좀 나오죠. 뭐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구독을 누를 수 있다는데 뭐 이런 말도 하나 장난 삼아 좀 넣었습니다. 자 왼쪽에는 좋아요 글자를 넣고요. 이것도 등장할 때 애니메이션을 살짝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하트 무늬 스티커도 넣어놓고 여기는 이제 폭죽 터지는 스티커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제 사진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화면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뭔지 잘 모를 건데 한번더 플레이를 해볼게요 얘가 시간이 2초 밖에 안 돼요 됐죠 뭐 이런 거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자, 이런 걸 여러 개 만들어 놔서 어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라는 어,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는 거죠.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전달해서 요 밑에 이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저 밑에 어, 제 채널명 옆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한 번씩 눌러주셔야 제가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멘트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기 위한 거고요. 제가 이번 강의를 마치고 나면 다음번 강의는요. 영상의 인트로 있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채널명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요거를할 때는 여러분들이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준비물이 있느냐? 여러분들 얼굴 사진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다 뭐 다른 걸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본인 채널이 사람 얼굴이 나와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죠 그래서 얼굴이 하나 있는 사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오려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작업 중에 다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레이어를 조금 어, 많이 쓸 수도 있죠 많이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 레이어 조작하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강의마다 요 자주자주 이 얘기를 하고 좀 익숙해질 때까지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이 얘기를 하지 싶습니다. 자, 일단은 캡컷을 켜 주시면 여기 위에 이 설정 부분이 있죠. 여기를 눌러요. 그러면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뭐 편집 성과 이렇게 있잖아요. 편집에 가서 자유 레이어란 게안 켜져 있는 분이 있으면 이거를 눌러 놓으세요. 무조건.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돼요. 자,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수정하기 라고 돼 있죠 눌러서 여기 프로젝트 설정에 자유 레이어가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혹시 이 하얀 버튼이 왼쪽에 있다면 한번 클릭을 해서 옮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필수 상황들 이에요 이해하셨죠 저 레이어라는 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야지 작업이 원활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고 치고 바로 한번 스타트를 해볼 건데 자 요걸 하기 전에 제가 미리 해놨던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봐야지 하기가 좀 쉬우니까 자 레이어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레이어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거 레이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때는 레이어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이 자유 레이어가 안 켜져 있으면 이 작업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일 밑에는요 검은 판이 하나 깔려 있어요 제가 레이어 눈을 다 끄고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일 밑에는 이 검은 판이 하나 있죠 요거 얘도 끄고, 보면. 자, 이 검은판은 라이브러리에서, 미디어의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온이 투명 배경입니다. 검은색인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어, 이놈 자체가 뒤에 캔버스라는 속성을 썼을 때그 뒤에 뭐 여러가지 배경이나 이런 이미지를 깔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여기서 이런 색을 하나 골랐다고 치면 그걸 바뀌어버립니다. 투명이니까. 비춰서 올라오겠죠. 자, 그 바로 위에는요, 뭐라나 올려놨느냐 면 얘를 올려놨어요. 아, 잠깐. 얘를 올려놨습니다. 자, 요거는 제 얼굴이 띵, 튕겨서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만지작거려서 귀찮아서 제가 잠궈놨는데, 자물쇠를 풀게요. 자, 띵 하고 올라왔습니다. 띵. 자, 요거는 마스크를 썼겠죠? 사진 한 장에다가 동그라미 마스크를 적용을 시켜서 얼굴 부분만 나오게 만들어 놨고, 거기다가 애니메이션 중에 뭔가를 하나 썼을 겁니다. 등장할 때 띠용 하고 나타나는 뭔가를 하나 여기서 골라서 뭐 구, 굳이 띠용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그냥 고르시면 돼요. 이건 그때그때 그때 작업할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그 위에는 요 좋아요 하고 구독 이라는 글자가 얼굴 애니메이션 옆에 순차적으로 띠용 하고 나옵니다. 요것도 글자 쓰고 글자 이렇게 좀 귀여운 서체 골라놓고 글자 애니메이션 속성 중에서 이렇게 띠리릭 하고 날라오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날라왔죠? 뭐, 이런 거나 아무거나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저는 뭐, 새 총이란 걸 썼어요. 이걸 쓰고 싶어서 쓴게 아니고요. 누르다 보니까 이게 어울려서 그냥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레이어는, 어, 여기다가 이런 것도 넣었어요. 이런 좋아요, 구독. 요거는 이제 캐컷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뭘 했느냐 하면, 요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소리를 몇 가지 넣었는데, 제 얼굴이 튕겨서 올라올 때는 캐커단에 있는 금속 스프링이라는 소리를 썼고요. 이것도 일일이 들어보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이라는 부분이 등장할 때 폭죽 터지는 소리, 기포 터지는 소리가 나요. 남자는 숟가락 들띵 하고 소리가 났죠. 남자는 숟가락 이런 소리들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는 숟가락 들힘만 있어도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제가 녹음을 한게 아니라 텍스트를 넣고 목소리를 바꾸는 기능을 썼어요. 자, 그래서 한 번에 쫙다 보면 자는만 있어도 누를 수 있다던데. 여기까지 했는데. 누를 수 있다던데. 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약 3초도 안 되는 영상이지만 여기다가 요거 얘는 어디 있죠? 편집 효과에 있죠. 동영상 효과를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도 뭘막 눌러봤어요. 막 눌러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 효과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뭐가 어울릴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프레임 중에 불꽃 프레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막 쳐다보다 보니까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꽃 프레임을 그냥 하나 넣어봤습니다. 뭐이것 말고도 다양한 거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건 넣으면 돼요. 네. 효과가 적용되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가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자, 요런게 영상을 한참 보다가 중간에 맥락이 조금 바뀔 때라든지 다른 얘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연결되는 부분에 이게 들어가면 좀안 좋아요. 흐름이 끊기니까. 그래서 A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가 다음 장면이 바뀌어서 바뀌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환 기능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전환 기능은 내가 임의적으로 만든 건 아니죠. 안에 있는 걸 쓰는 거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좀 자연스러운 연결을 할때 좋은 거고 이런 전환 기법은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 만들어놔서 다양하게 써먹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 전환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얘 닫고요. 자 다시 시작해볼게요. 자새 프로젝트 하나 열어주시고 자 오늘 학습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자 오늘도 되게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결과물은 어영상에 중간에 들어가는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기 어, 화면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이거를 지칭하는 정확한 명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화면 전환, 내가 직접 만들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요. 자 그리고 준비된 사진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가로든 세로든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바로 타임라인에 다가 놓아 버리면 영상 자체가 이 비율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근데 가로로 긴 비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를 누른 다음에 16대 9 비율로 조정하면 을 가로로 길어진 비율이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배경도 색도 놓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작업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 문제는 없지만 라이브러리 가서 투명 판을 하나 가지고 와서요. 자, 얘를 위로 올리는데 자 여기서 자유 레이어가 안 켜져 있으면 여기 안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2층으로 올립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5초 정도가 만들어질 건데 우리는 5초보다는 좀 적게 쓸 예정이거든요. 자, 일단은 놔두세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단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 내 사진을 그냥 가지고 오고 비율을 16대 9로 맞춰야 된다. 요까지만 설명드렸습니다. 비율을 16대 9로 맞추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이 유튜브용 영상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화면 비율 16대 9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유튜브 화면이 16대 9가 고정은 아닙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거긴 하지만 자, 내 사진을 선택하고요. 이 사진이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진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영상이어도 상관없어요. 좀 귀여운 표정, 어, 좀 멋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육성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장면을 촬영을 하셔도 됩니다.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써서 얼굴 모양을 오려내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적용하고요 모퉁이 잡고 잡아당기면 이렇게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에서 내 얼굴에 위치가 좀 이상한 데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가 만약에 이렇게 확 벗어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중심이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스크에서 기본으로 바꾼 다음에 어, 얘 위치를 내가 직접 잡아서 정중앙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는데 정중앙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를 봐가면서 정중앙의 위치에 얼추 맞춰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화면에 지금 잘 보세요. 어, 십자 표시로 청록색이 딱 나오죠. 이거는 지금 컴퓨터가 알려주는 정중앙의 위치인데요. 내가 마스크를 통해서 이 위치를 살짝 바꿨기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 보시면 수직으로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옮겨야 됩니다. 눈대중으로 약간 맞추셔야 돼요. 자, 내 얼굴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애니메이션을 바로 시키는 게 아니라 화면 구성을 미리 하는 거예요. 화면 구성, 어떤 구성을 하느냐 하면 옆에 좋아요, 구독, 좀 이라고 제가 글자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죠그 여기다가 먼저 배치를 해요. 얘부터 애니메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화면에 무언가가 다 등장했을 때의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정석이에요. 제가 만든 방법은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텍스트를 눌러서 이 텍스트를 메인음부터 넣어줄게요. 기본 텍스트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어, 좋아요 자 이거 계속 만져지죠? 그러니까 잠구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이런 것들 만져 작업할 때 이게 만져지지 말라고. 자, 그리고 옆으로 땡깁니다 자, 좋아요 됐죠? 자, 그다음 글자를 조금 꾸며 줄게요. 자, 글자를 뭐 요런 좀 두꺼운 글자나 뭐 요런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검은 고딕체 저는 선택했어요. 자, 좋아요 했고요. 그다음에 이 좋아요가 옆에 하나 더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옆으로 옮겨주시고 적당히 위치 맞춰주시고 구독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구독 쓰면 여기 좀안 맞을 거거든요. 뭔가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한자를 저는 일부러 더 추가를 했는데 구독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뭔가 비율이 구독 이렇게 <웃음>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구독이라고 하고 사이를 이렇게 한두칸 정도 걸려놓는 것도 비율 맞추는 게좀 좋아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글자는 입력을 하면 3초니까 일단은 얼마나 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쫙쫙 늘려서 다 맞춰놓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내가 할 거고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올라갈 게 여기에 뭔가 더 꾸며주고 싶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로 놓기 해서이두 개를 동시에 선택 이렇게 하면 동시에 선택이 되죠. 혹은 화면상에서 클릭, 컨트롤 클릭하면 두개두 두 가지가 선택돼요. 자이 상황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밑으로 쫙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춰 놓고요자이 위에다가 선택 풀고 아무데나 찍어서 선택 풀고 제일 앞으로 간 다음에 자 여기다가 스티커를 쓸게요 자, 스티커는 여기 있습니다 자 스티커에 가서 뭐 여러가지가 있기는 한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슬슬 슬슬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모지 이 모티콘이를 말하는 거죠 이런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좋아요 이런 기능들이 좀 들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적당한 거 하나 그냥 눌러주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좋아요는 이제 하트를 많이 쓰니까 자, 여기서 그냥 하트를 하나 쳐다봅시다 하트하고 따봉을 쓰면 될것 같은데 하트는 요걸 쓸게요 좋아요 어이구야 젤리 같은 게 튀어나왔네요 이런 거죠 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하나 등장 했습니다 자 근데 안 보이는 이유는 요 뭘까요? 이 젤리는 튀어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 있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 얘를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작업하지 말고요. 보이는 상황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옮겨 놓고 사이즈 너무 크니까 좀 줄여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이죠. 조금 더 연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요. 반복 안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어, 얘는 반복을 안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연장을 시켜놔도 한 번도 애니메이션 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번더 할게요. 이번에는 따봉. 구독 표시가 여기에 어울리는 것들이 뭐 있는, 있으면 찾으면 되고, 없으면 막뭐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그냥 요 따봉 표시 있죠. 요, 요, 요, 요. 요거 그냥 쓸게요. 뭔가 이거 두개 세트인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요것도. 자.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다 등장한 상황 맞춰놓고 사이즈 조정해서 얼추 비슷하게 사이즈 비슷하죠? 얼추? 자이 상태로 맞춰놓고 여기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겠습니다. 바깥으로 보고 있으니까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 선택을 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가면 무슨 요소든지 상관없이 반전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미러링이라고 돼있어요 누르면 뒤집어지고 여기서도 뒤집어집니다. 자, 안쪽으로 보는 게좀더 낫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보고 있으면 뭔가 하지 마란 같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느낌적인 느낌상 여기 거리가 조금 더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독을 안으로 살짝만 선택해서 이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는잘될수 있는데 저는 이게 요새 약간 컴퓨터에서 뻐벅거리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좀 잡아주고 싶은데 잘안 움직이네. 그럴 때는 여기서 XY, 요거 기능 이 있죠. 요걸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직접 넣어버리거나 여기서 수치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움직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잠깐 말안 들을 때가 좀 있어요. 제 컴퓨터의 문제입니다.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비슷하게 맞췄어요. 자, 그럼 화면에 등장시킬 건다 등장시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써도 되는데 어차피 2, 3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읽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뭘 하나 넣을까요? 이구독이란 녀석은 원래부터 있었던 녀석이고 요놈만 애니메이션이 돼서 튕겨 나왔네요. 어, 이것도 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 구독 스티커를 선택을 하고 여기도 원래부터 자체 애니메이션이 있지만 애니메이션 하나 더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중으로 애니메이션할수 있어요. 등장시만 있으면 되니까 작은 게 커지면 되겠죠. 어, 이런 거 하나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작은 게 커지는 거,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 튕기는 거, 살짝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확대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렇게 있네요. 제일 어울리는 게 용수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용수철을 그냥 하나 적용을 시킬게요. 그럼 지금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적용이 될 거고, 시간은 한 1초? 좀안 되게 세팅을 했습니다. 한 0.5초면 충분하네요. 그리고 위치도 약간만 더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얘는 등장 애니메이션이 없었지만 여기에 맞춰줬죠? 그럼 처음부터 안 보이는 게된 거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시간을 조금 더 늦춰야겠네요. 얘하고 타이밍을 비슷하게 맞췄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준비는 끝난 거예요. 최종 준비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킬 건데, 애니메이션 순서는 처음부터 제 얼굴이 튕겨서 나왔죠? 잠근 거 풀고요. 자, 선택을 하고, 띠용! 하고 나타났잖아요. 자, 그 애니메이션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골라보고요. 그냥 괜찮은 거 하나 고르시면 돼요. 뭐 이런 걸 할까? 요런 거를 굴러서 올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빙빙빙 돌릴까? 자, 이렇게 눌러보고, 그냥 괜찮다 싶은 거 하나 고르면 됩니다. 어, 이것도 괜찮고요 어, 어, 뭔가 점점 마음에 안 들고 있어. 어, 요거 괜찮네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 아까고 하좀 다른 거 했어요. 어, 락세로라는 게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적용하고 시간은 0.5초인데 한번 더 길게 늘려볼까요? 띠 용띠 용튕기는 거죠. 자, 시간을 조금 더. 어,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원래는 0.5초였는데 0.7초로 바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 이 글자들도 애니메이션을 좀 넣어야 되잖아요. 자, 일단 좋아요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가서. 좀 화면 전환이 살짝 늦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편집할 때 일일이 잘라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이게 왜 느린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글자를 또 하나 골라볼게요. 자, 글자도 뭔가 용수철 같은 느낌이면 좀 같은 세트 느낌이 날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골라볼게요. 어떤 걸 고를까? 요거 깡충이라고 되어있는 거, 요거 괜찮은 것 같고. 웨이브? 어, 웨이브 괜찮네요. 글자 개수가 얼마 안 돼서 이런 파도 치는 효과가 잘나오진 않는데 저는 요 웨이브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웨이브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구독도 선택하고, 자 너무 산만하게 여러 가지를 할 필요 없으니까 이 구독이라는 것도 그냥 똑같이 웨이브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웨이브 인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보면 띠용 띠용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의 애니메이션이 미다 끝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등장하는 순차만 선택을 하면 되죠. 자, 일단은 제 얼굴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완전히 끝나기 전에 다 끝나고 나서 뭔가가 나오면 되게 뭔가 기다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이 튕기는 게 끝나기 전에 좋아요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와주고 앞에는 가 글자가 원래는 없는 거죠. 그죠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좋아요라는 글자가 어느 정도 중간 중 갔을 때 구독이라는 것도 나와주고 됐죠? 그 다음에 좋아요하고 구독이 띠용 끝난 다음에 완전히 자기 자리를 찾은 다음에 그 위에 스티커가 자 하트가 나와주고 하트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요게 먼저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따봉이 먼저 나오고 따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트가 순차적으로 좀 나와주면 이런 느낌이 나겠죠. 띠용 띵띵띵띵, 이런 느낌이 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애니메이션은 끝났거든요. 근데 소리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최초에 뭔가 소리를 좀 넣고 싶어요. 주목을 일으키는 소리죠. 자, 오디오에 가서 음향효과에 가요. 이거는 BGM 넣는 게 아니에요. 음향효과에 가서 전환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시면, 뭔가 효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일단 너무 긴 거는 생략하고요. 1, 2초짜리가 좋은 것 같거든요. 사람들한테 주목을 일으킬 수 있는 소리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도 들어봐야 알아요. 이런 건 당연히 안올리고요 뭐, 3, 2, 1, 이런 거겠죠. 안올릴 거고. 그 다음에, 만화, 금속 스프링. 어, 띠용 이거 좋네요 자 추가 그럼 여기 띠용 하고 소리가 들어가죠 자 플레이하면 됐죠 자 오잉 하고 나왔어요 자그 다음에 좋아요 있죠 이 좋아요 글자에도 뭐가 같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자 좋아요에는 만화점품 이게 뭘까요 한번 눌러볼까요 음, 비싼 것같아금속습품 요거는 좀 비싼 소리라서 빼고 풍덩 순간이동 이거 말고요 다른 쪽에 가서 좀 찾아볼게요 매직 매직에 가서 어 요거 좋네요 이런 거 요런 거자 요거 쓸게요 하나 그 다음에 구독에도 들어가서 한번더 마법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걸 들어보시면 이런 느낌 나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얘네들 튕겨서 나오잖아요. 이 튕길 때도 뿅뿅 하는 아까 소리 있었죠? 야 그런 것들 여기다 하나 넣어줄게요. 자, 여기서. 마법. <웃음> 자, 아까 지금 다시 전환으로 가서요. 전환에 있는 요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땡. 훅! 이 소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휙! 아니면 뭐 이런 것 같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거땡 하는 소리. 근데 요거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요거는 땡겨서 이렇게 맞춰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떤 소리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미 한번 썼던 거를 똑같이 하면 됐을 때는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해서 붙이면 뭐한번더 여기서 꺼내지 않아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게 여기에 소리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여기에 이제 타임 인디케이터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되겠죠. 자 앞에서부터 다 한꺼번에 들어보면 이런 느낌 날 거예요. 됐죠. 자그 다음에 요게 한 다음에 뭔가 한 마디를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든 동작은요 거의 2초 안에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좀 닭살 돋는 멘트들. 뭐 이런 거 쓰기에는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좀 웃긴 말을 쓰고 싶었습니다. 뭐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구독을 누를 수 있다던데 하는 그런 말을 좀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내 목소리로 넣고 싶으면 여기서 녹음 버튼을 눌러서 그냥 하면 되죠. 남자는 구독 누를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숟가락을 들수 있다던데. 어, 거꾸로 말했어요. 이게 아니죠. <웃음> 헷갈려 버렸네. 자, 그러면 지우면 됩니다. 자, 얘 닫고. 자, 얘는 닫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여기서부터 나왔으면 좋겠고. 자, 다시 마이크를 켜요. 자, 그리고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이게, 이게 맞죠. <웃음> 자.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구독을 누를 수 있다던데. 자, 이렇게 녹음이 끝났어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부러 약간 노인 목소리 냈습니다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구독을 누를 수 있다던데 자 됐죠 응. 그러면 제 목소리가 여기서부터 잖아요 자 요만큼 잘라 버리고요자그 다음에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위치에서 좀 밀렸죠 앞으로 당겨 놓고 자그 다음에 중간에 좀 말을 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 요런 것들도 다정리 할게요 자 자르고 컨트롤 b 여기서 컨트롤 b 해서 중간에 말 안하는 부분 자르고 타이트하게 따다다다다닥 당겨 놓겠습니다. 자요까지 했죠. 자 그러면 나머지 요소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연장시켜도 되는데 이 말이 너무 길어서 이 중간 인트로가 길면 사람들이 되게 지루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면 자 여기 잘 봐요. 끝에 필요 없는 부분들 타이트하게 다 날려주시고 요 부분들을 속도에 가서 한 1.5배속으로 줄여요. 남자는 숟가락들기만있어도 구독을 누를 수 있다던데.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는 상황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한 요정도 뭔가가 나오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면 1초면 충분하잖아요. 거기까지 얘네들을 다 땡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은 여기쯤에서 끝나는 거예요. 한 3초, 4초 정도. 자, 플레이. 남자는 숟가락 들힘만 있어도 구독을 누를 수 있다던데. 자 됐죠. 자 목소리도 좀 너무 재미없잖아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 음성 효과에 가서 누른 다음에 여기서 뭔가 를 다른 걸 넣어볼게요. 자 에코 울리겠죠. 문소리도 잘안 들려요. 그래서 또 다른 것도 뭐 다람쥐. 많이 있어도 구독을 누를 수 있다던데.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넣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요정. 아, 이상합니다. 아예 안 넣을게요. 제가 목소리를 원래부터 좀 이상하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조정이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다 잘라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 목소리를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기계음을 쓰면 돼요. 자, 나는 목소리 자신도 없고 좀재밌게 말할 자신도 없다. 그러면 텍스트에 가요. 자, 그런 다음에 기본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 이 글자를 쓰고 싶은 말을 아무거나 그냥 쓰십니다. 자, 더블클릭.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멘트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멘트를 하나 넣었어요. 자, 됐죠? 이거는 위치를 맞추거나 예쁘게 안 꾸며도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이거를 목소리로 바꿀 거예요. 자 선택이 된 상황에서 옷할줄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 구어체로 쓰는게 좀 좋습니다 음성 변환에 가요 컴퓨터 가 뻗은게 아니에요 지금 잘안 움직이고 있는 거지 으아 안돼 어 놀래라 자 음성 변환에 가서 자뭐 남성.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밝은 남자는 오빠. 숟가락 들 힘만. 오빠. 남자는 숟가락 스위트 언 남자는, 들... 남자는 숟가락 들. 남자는 숟가락 들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구독을 모를수 있다던데? <웃음> 이거 괜찮네요. 약간 뭔가 느낌이 빈정거리는 것 같아. 자 읽기 시작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목소리가 좀 천천히 얘기하죠. 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자속보에 가서. 자, 속도를 조금만 더 높여, 1.4배속 정도 높였습니다. 들어볼게요. 남자는 숟가락 들힘만 있어도 구독을 누를수 있다던데?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기본에 와서 볼륨을 조금 더 크게. 남자는 숟가락 들힘만 있어도 구독을 누를수 있다던데? 자, 됐죠? 약간 어색하게 읽어주는 게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이 글을, 이 멘트를요. 한이 정도쯤에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클릭 앤 드래그 해서 또 이렇게 아무때나 다 수색하면 또 들어가요. 자리를 차지하고 자유레이어가 돼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틈새가 있잖아요. 이런 틈새들은 좁혀주는 게 좋아요. 굳이 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자르고, 자, 여기도 한번 잘라주고 최소한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글자는 필요 없잖아요. 글자 선택하고 딜리트. 그러면 내 목소리 대신에 AI의 목소리로 채워 넣습니다. 자, 말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어, 여기를 끝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부분은 필요가 없거든요. 안쓸 거예요. 여기 부분은. 그러면 여기 부분을 다 잘라내지는 말고요. 일단은 남겨놓으세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는 얘를 테두리를 둘러싸는 뭔가 효과를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자, 편집 효과에 가서. 이 상태로만 써도 충분히 훌륭해요. 근데 하나는 더 넣고 싶다는 겁니다. 중간 단계에서 끝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 여기까지만 쓰고 싶다, 여기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택하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나는 검은 색깔 싫은데 하시면 여기 투명판 선택하신 다음에 동영상에 가서 캔버스 누르고 색을 하나 골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색을 여기서 고르시든지 아니면 여기 색이 없다 그러면 요건 눌러가지고 색을 조합해서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하고 싶은 색을 쓰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 있는 색깔을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런 색깔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뒤에 정리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O를 눌러요. O, O를 누르면 여기가 아웃 포인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인 포인트는 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부터 뭐, 여기다 I를 누르면 인포인트가 잡아지는데, 자, 이렇게 이나웃이 있으면 내보내기 했을 때 요만큼만 내보내기 를해버려요 근데 앞부,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여기를 인포인트 잡는 거죠. I를 눌러서 I,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까지다, 어, O를 누르면 됩니다. 내보내기 하면 끝나는 거고요 자, 저는 여기서 좀더 꾸미고 싶어요.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환효과, 여기 편집효과 있죠? 가서, 동영상효과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쭉 고르다 보면, 뭐 이렇게 스파크라든지,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막 눌러보다가 이 스파크가 좀 촌스러운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고른것 뿐입니다. 자 일단은 광선 테두리를 한번 눌러 봐.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구독을 누르. 수... 자 그다음에 불꽃 프레임을 눌러 봤습니다.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구독을 누르. 음, 오늘 제가 믿... 좋아하는 색깔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을 선택한 거예요. 자 이런 거.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힘만 있어도 구독을 누르. 옆 옆쪽은 안 되겠고 요걸.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구독을 누르. 자 됐죠 그럼 요거 적용하겠다 플러스 누르면 적용이 되구요 내가 적용할 범위를 그냥 이렇게 다 덮어 버립니다 자다 덮고 좀 작아졌잖아요 요거를 선택을 하면 여기 설정이 옆에 나오거든요 나오는 것도 있고 바로 써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서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보라 색깔을 좋아하니까 그냥 보라 색깔을 둘게요그 다음에 필터 왔다리갔다리 하면 내부의 음영을 얼마큼 더 넣을 수 있는지 조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정도 그 다음에 강도, 이 빛의 세기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크기, 어, 크기는 꽉 채우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느낌이. 그 다음에 속도는 이 빠직 빠직 빠직 하는 속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이 빠직 빠직이 너무 정신없다, 이 정도만. 힘만 있어도 구독을 수 있다던데? 됐죠? 어, 제가 하고 싶은 건 지금 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멘트가 끝나는 부분까지만 필요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쓸게요. 물론 좀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여기까지 잡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잡고 내가 필요한 건 여기까지니까 뒤에를 다 자르고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오른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웃 포인트 영역이에요. 렌더링 안 되는 거죠. 자이 상태에서 내 보내기를 눌러서 자 요거를 음 구독 요청용 어 전환 화면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내 보내기를 합니다. 자 매초 안 나오잖아요 한 4초 이게 너무 길면 사람들이 지루해 하거든요 4초나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 만드는 게더 좋습니다 자, 확인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 만들었던 구독 요청은 한 3초 정도 되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가락뿐만 있어도 도수 있다던데 뭐 이렇게 만들었고 두 번째 만든 거는 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구독을 누를 수 있다던데.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두개 차이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 크게 상관없겠죠. 아, 선생님 여기 뒤에 색깔 빼 주시면 안 될까요? 어, 이런 건 저한테 일일이 묻지 말고 어, 여러분들이 다 만져 보세요. 여기 흑백에 가 가지고 요 캔버스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이 캔버스 색상을 검은색으로 맞추면 저기가 까맣게 변할 거잖아요. 그죠? 음, 여기서 만약에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자기가 또잘안 움직여. 자, 요걸 끄면 이렇게 되겠죠? 채우면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막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한번 더 한다. 뭐, 이름을 뭐 적당히 하나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내보내기. 그럼 또 이런 버전으로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자, 안에 디자인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찔끔찔끔 조금씩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버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내 사진도 교체를 해서 다양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한번 교체해 보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진을 좀 교체하고 싶다. 큰 틀을 바꾸기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 사진 들어가는 게 여기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자, 이걸 선택을 해요. 쉽게 바꾸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내 얼굴 들어가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또 뻗었네, 또 뻗었어. 자, 선택됐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클립 교체라고 있죠? 얘를 눌러요. 오른쪽 버튼 눌렀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다 돼요. 자, 그러면 또 찾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뭐 이렇게 뒤적뒤적 찾습니다. 제 사진, 컴퓨터에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프로필 사진 하나 골라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클릭 교체하겠다 하고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 위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마스크 기능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마스크 이게 좀 늘어났네요. 작업하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맞춰주시고요 안에서 좀 움직여라. 이거는 제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버벅거려서 잘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은 이제 교체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제가 좀 있었어요. 지금 제가 녹화를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녹화가 촬영을 한 40분 했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녹화가 중간에 끊긴 거예요끊겨갖고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버리고 이제 밤에 짜증나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녹화를 한번더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정리된 걸 이때까지 늘 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애니웨이, anyway. 자, 오늘 영상에서 주 포인트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나왔는데 자 영상, 요런 복잡하지만 아주 짧지만 복잡한 영상을 만들 때도 이런 걸 만들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다? 한땀한땀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일일이 하나씩 조작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필요한 분들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고 다 보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외워서 내재화를 시켜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할 거고요. 오늘 강의 내내 좋아요, 구독 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구독 버튼은 누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렇게. 그리고 뭐 질문할 내용이 없어도 댓글에는 영상 잘 맞습니다. 어, 뭐, 영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글을 보면 되게 고맙습니다. 좋아요는 그냥 하트만 눌러지는 건데 댓글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정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뭔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적었는데 질문이면 답을 드리는데 질문이 아니고 그냥 응원 메시지를 그냥 써주시면 간단하게 저도 감사합니다 정도로 적고 마무리는 하겠지만 꼭 여러분들이 남기신 글을 제가 읽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를 하고요. 이때까지 강의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